후로로 바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혼자 중량 운동하면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중량 운동은 헬스장에서 꼭 하시길 너는 왜 집에서 해? 주변에 가능한 헬스장이 없다 왕복 2시간의 노력을 하면 가능하지만 체계적인 운동보다 영상 편집 업로드가 우선이다 오늘 설치할 미니렉은 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았을 리가 있나 내돈 주고 샀다 더 비싸고 크고 좋은 물건도 많았지만 나에겐 이정도면 과분하다. 물건은 단순한 쇠덩이들인데 포장 쓰레기가 과자만큼이나 많이 나온다. 조립 시작 전에 구성품은 꼭 확인하고 시작해야 한다. 내가 구매한 빌리형은 바퀴가 달려있어서 필요한 공간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볼트는 미리 종류별로 분리해 놓고 작업해야 중간에 헛짓거리 안하고 빠르게 할수 있다 조립 방법은 단순한데 전동 공구가 없으면 오래 걸리는 것 같다 영상 찍으면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다 설명서 작업 순서대로 안 하게 되면 전전 전 과정을 다시 풀러주고 다시 작업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어느 정도 설명서를 대충 보고 해야 한다 정말 대충봐서 이날 두 번이나 다시 작업했다. 뭔가 살짝 부족한 마감이지만 원판 거치도 할수 있고 데드랙도 있다. 중량 운동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안전에 가장 중요한 캐처바캐처바 없이 무거운 바벨을 드랍하면 바로 드랍 더 비트 랩하면서 요단강 건너가는 거다. 마지막으로 프업바를 고정하면 흔들림이 거의 없어진다. 딥스도 가능한 옵션. 캐처바는 500kg까지 막아준다고 한다. 200kg도 들일 없어서 충분하다. 솔직하게 말해서 스쿼드랙, 바벨봉, 원판 이렇게 구매하면 헬스장 1년치 등록비다. 집 주변에 헬스장이 있는 사람들은 등록하는 게 가성비 최고다. 일체형이 더 튼튼하지만 분리형을 구매한 이유가 있다. 분리형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소 변경이 자유롭다. 여기서는 왜 턱걸이가 되는데 산의 기운을 받아서 그런 것 같다. 판의 기운을 받으면 200 쌉가능이다 3대 200